이 시간에 인간과 제제 제 9강 4번 제 9강인데요 어, 다 하지 못하고 어, 중간에 중간까지 공부했습니다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게 지금 기억이 희미하실 텐데요 아무튼 다시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본다 생각하고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와 인간의 체념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 본문은 창세기 3장 1절로 7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새로운 개념으로 대하는 건데요. 의지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이성과 감정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의지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분명한 생각이 있으시고, 느낌이 있으시고, 그런 의지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인데 하와가 그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이제 아담을 통해서 직접 게시를 받은 아담을 통해서 배웠을 것인데요. 하나님의 의지를 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산 속에서 음, 그잘 헤아려서 그것을 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생각하고 감정을 가지고 어, 이제 그것을 의지적으로 행동을 했어야 했던 거죠 하나님은 늘 말씀드리지만 완전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충만하신 분이신데 그리하지 아니하셔도참 어 완벽하신 존재인데 왜그 그런 경륜을 세우시고 생각을, 그런 경영을 그 이루어 나가시길 원하시는가 그런 걸 생각하고 그 안에 세움을 입은 존재라고 하면 하나님의 의지를 생각해서 직접 계시를 받았든지, 간접 계시를 받았든지 간에,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답게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데를 향해서 그 의지를 발휘해야 했던 거 것,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요. 에덴동산에서 저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그 의지를 써서 하나님의 의지를 이루는 그런 존재로 쓰일 수 있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했어야 했던 거예요 <웃음> 이게 주님이 내리신 모든 그 성례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주일에 그 성례라고 하는 것이 은혜의 방도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이루는 것 아닙니까? 그 그 선악과 금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생명나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면서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그 금령을 내리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서 다른 걸다 허락하고 그 하나 아 허락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그죄 없는 상태, 의로운 상태인데요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을 더잘 알고 더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죄를 범하게 됐는가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죠 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는 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책과 죄의 오염 가운데 태어나고 이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는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걸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재창조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 창조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목표하신 대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어, 이분 토대에서는, 신앙의 원리가 비슷한 점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거죠. 그것이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을 하는가? 아니면, 이제, 하와처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그, 주제자 대신, 예 그냥 굴복되 가지고 그그 하나님의 계시를 성례로 준 내용들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알고 소극적으로 대처할 때 우리가 하와가 그렇게 넘어졌듯이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우리의 예, 이게 거울과 같이 되는 건데요. 근데 여기에 이제 마귀가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이따가도 보겠지만, 마귀는 언제 타락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언제 타락해서 자기 주위를 지키지 않냐고, 이제, 언제, 그, 어떻게 활동을 해가지고, 그런, 저, 그렇게 활, 저, 행동하게 되는지 알수 없지만, 분명히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 들어와서 미혹을 했거든요. 근데, 아, 여기에 그 마귀의 그 특성과 속성, 이런 것들도 이제 나타나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마귀의 특성과 속성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났어요 마귀도 한때는 하나님의 비조물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을 알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랑을 알아서 마땅히 그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렇지 못하고 나서는 알고는 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보지 않은 존재예요. 심판 때까지 그렇습니다. 뭐, 마가복음 1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 같은 데 보면, 마귀가 예수님께서 이제 뭐, 각색 병자들이나 정, 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칠 때, 마귀가 와가지고, 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거룩한 자니이다 예? 그리소다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야고보서에도 나오지만 알기는 다 알아요 두려워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에는 전혀 동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지에 동참하려고 하고 살려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잘못 이제 자기와 같이 만들어버리는 특성이 나타난 그게 이제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그런 그 에너지를 공급해가지고 어, <웃음>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일을 하는 거다. <웃음> 그뭐그 뭐그 형태는 사실 율법주의로도 나타날 수 있고 무법주의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웃음> 생명이 없는 자들은 아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그 교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 주님의 의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웃음> 자기 행위를 의지해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자부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게 해요 그러니까 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 내가 선자 노릇하고 병도 고치고 어, 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권능도 행하고 근데 왜나 모른다고 하느냐 이 불법을 행한 사람인데 불법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에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아는데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 이게 따로도 헛되게 따르게 하는 거죠. 헛되게 따르게 하고. 그럼 무법주의로 따르게 하고 율법주의로 따라가게 그래가지고 참교회원, 참성도인 것처럼 위장을 하게 한다. 마귀의 그 특성이 그래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와가지고 넘어뜨릴 때도 그런 방식을 이제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데, 하나님의 의지를 다 알고도 그 애둘러가지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동산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이제 아주 교묘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 백성으로서.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살아가게 하지 못하고 자원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살아가게 하지 못하고 항상 의구심을 가지게 하고 <웃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섬기게 하지 않는다 <웃음> 그게 참 교묘한 건데요. 아,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 에베소서 1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마음의 원대로 역습사 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돼 주님은 당신의 마음대로 다 아, 역사를 아, 주장하시고 이끄셔서 어, 성취해 가시는 분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알수 있느냐 예수 그리토를 약속하시고 보내셔서 그 성취하신 내용을 보면 다알수 있어요 그게 명백한 증거죠. 사람들은, 아, 이 전염병 이렇게 돈을 고 어, 저기 억울한 사람들이 막 애들이 다 죽고, 뭐, 그렇게 죽는것 같은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단 말이냐? 뭐, 그렇게 원망하고, 하늘에 대해서 원망하고, 뭐, 개시록에는 그렇게 이제 질병이나 그 재난이, 어, 와도 회개치 않는 그 모습이 있는데, 지금 꼭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많이 나타나죠.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그 당신이 원대로 다 이루신 분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역하시고 그 성경대로 올라가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성신을 보내신 걸 통해서 우리는 확증할 수 있어요. 그한 군데 성경을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웃음>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28절까지 헤롯과 빌라도가 당일의 친구가 됐잖아요. 서로 다른 근데 그 다른 자신들의 그 습성대로 움직였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그냥 악인들이 득세해 가지고 마음대로 권세를 빌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다 분명히. <웃음>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이 마귀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고, 또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시대 시대마다 경륜을 바꿔 가지고, 그렇게 다른 방법을 대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완전한, 지혜롭고, 완전하게, 완전한 지식을 가지신 분이고, 완전한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대로 역사를 이끌어가시고, 완성하셔요. 근데 그 당신이 원하시는 게 뭔지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하시는 걸 알면, 단호하게, 이제 그 어떤, 어 그릇된 유혹의 그 메시지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의지를, 거듭난 의지를 잘 써서 하나님의 의지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 있는 사람의 특징, 선택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에베, 저, 요한복음에 보면, 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요. 선택된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봐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구속주 되심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을 알아봐요 생명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목표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힘이 거저 은혜로 선, 선물 받은 사람 알고만 있고 행동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신, 신자가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안다니까요 알고 그 무법주의로도 흐르지 않고 율법주의로도 흐르지 않아요 아주 하나님의 의지를 잘 헤아려서 어떻게든지 내가 연약하고 그그 세상의 구조적인 악이고 사단이 방해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의지를 이루기 위해서 그 매일 그 신령한 전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왜그 그렇게 한, 하는가 하면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 근데 이 마귀하고 마귀 종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타락 이후에.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도 못하게 하그다그 발의, 성격의 발휘가 어떻게 되냐면, 항상 그 마귀의 속성대로 하게. 마귀의 속성이 뭐그 천사 가브리엘이 말이죠. 모세의 시체를 놓고 싸울 때, 그 마귀하고 싸울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너를 꾸지지시기를 원한다. 그 정도만 얘기했어요. 마귀의 정죄에, 정죄, 그런, 마귀의 성향으로, 그 옛사람의 속성으로 하지 않는다. 세사람도새 사람의, 그래서 새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세 사람의 언어가 바뀌고, 세 사람의 행동이 바뀌어요. 그것이 세 사람의 의지예요. 그, 그 의지는 주님과 함께한 의지라고요. 그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를 이루기 위한 의지다, 이 말. 기만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만하고. 사단은 기만하고, 그 참, 그 사단이 심어놓은 세력들은 우리를 기만해. 기만해갖고 꼭 굳이 그렇게 그렇게 꼭 신앙생활을 퍽퍽하게 할 필요가 있냐? 다 넓게 가, 가게 하고 <웃음> 보편적으로 가게 하지. 그럼 그런 사람들이 다 구원 못 받았단 말이냐? 너만 구원 받았다는 얘기냐? 이 이런 식으로 이제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는데 동참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주님의 성, 생명을 발휘해서 어떻게 하, 하루를 의미있게 살아갈까 어떻게 주님의 몸인 교회로서 새 생활을 살아,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볼까 주님의 의지에 부합한 삶을 살아볼까 하는 것 뿐인데 그렇게 정죄하고 그 너만 잘났냐 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번도 주님을 사랑해 보지 않은 사람들 성향들이 그 항상 사랑에 반대는 미움이잖아요 무관심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딱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사단이 와가지고 하와를 체념하게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사랑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하잖아 하나님의 의지를 흔들어 놓는 소리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직분도 받고 또 은사를 받아가지고 교회의 한 분자로서 어떻게든지 그 지체들을 돕고 합력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건데. 그게 정상적인데, 그게 정상적인 의지의 발열. 그러니까, 그 여기 지금 신앙의 두 부류를 얘기하잖아요. 그, 그왜 하와를 얘기해놓고 신앙의 두 부류를 얘기하고 다시 이제 하와에게로 돌아가서 적응을 하는가. 사실 그게 그죄 없는 상태에서, 그, 그런, 그, 이제, 체념의 그 사, 저 태도를 보이는 게 과연 어떻게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요. 아무튼, 그, 이제, 그의 말에서 보면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하락하지 않았음에도 의롭고 로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잘 알고 세상을 더잘 알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한 말한 걸 보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하는 걸알게 일반 일반 도덕적인 교훈을 받으면 사람들이 반응이 있습니다 도덕. 자기가 몰랐던 도덕적인 교훈을 받으면 한세 가지 정도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아 몰랐던 거 이제 알게 됐다 하는 그 새로움을 느끼고요 진짜 이전엔 진짜 무지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근데 그,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할 때는 내가 열심히 그 소원을 갖고 살아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이상은 없어요 그 이상은 없어요 그게 일반 도덕적인 교훈을 받는 타락한 인간 안에 나타난 그런 저 사람의 그 모습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 내가 아, 몰랐던 거 알게 됐다 그리고 참 이전에 참뭐 했는지 왜 이걸 몰랐는지 참 모르겠다 탄식을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니? 앞으로 잘 살아가야 되겠다. 근데 그때 한번 끝이야. 주님이 깨우 성신으로 깨우치시면 열매를 맺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공급받아가지고, 힘을, 힘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게 잘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어, 내 깨달음을 고백하고 내 무지를 고백하고 새로운 결단을 말하면서 이제 어, 전, 전, 이렇게 상승 곡선을 오, 올라가면서 그런 표현을 하는가 그냥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가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아,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만유보다 크시면 우리는 그 크기를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 이 우리가 속한 이 은하계가 천억 개도 넘게 있다는데 이런 태양계에 속한 은하계보다. 그래도 그 우리가 어떻게 그걸 헤아리겠어요? 티끌 같은 우리가. 근데 그분이 그 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셔서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주시고 그 사랑을 알면 우리가 평생 종로를 해도 내가 한게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무익한 종이라고 근데 나한테 뭐좀 내가 대접 못 받고 내가 박해 받는다고 내가 서운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할게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대접 못 받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그분의 지체로서 살아가니까 당연히 뭐 그렇게 그게 우리의 영광이죠 사실. <웃음> 성찬을 했지만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그거는 주님의 죽으심을 먹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죽으심에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 오실 때까지 그걸 전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그 그 포도주와 그 떡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처럼 육신에 생명을 주는 것처럼 그 우리가 너무 연약하니까 그 영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손에 쥐어준 거 안에 보고 그렇게 느껴가도록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이, 이 거듭났다고 하고 그냥 살려놓은 걸로 그냥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걸로 그 끝나겠냐 그렇게 적급하게 우리를 구원하셨겠냐 아무런 의지의 발휘, 발휘가 없이. 이제 죽도록 충성해도 하나도 아쉽다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더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뭐 자존심이나 무슨 개인의 행복이나 뭐 자기 가족, 가족의 안위나뭐 이런 게 끼어들어갈 수 있나요? 없도록. 끼어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의 의지가 있어요. 목, 목적이 있다고. 뜻이 있죠. 그리고 성신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의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과 성신의 은혜를 받으면, 치열하게, 치열하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힘입어서 이제 주님과 하나된 인격을 발휘하고 또 주님과 하나로서 그 주님의 법도를 따라서 그 주님의 나라의 진선미한 내용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는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사실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기 그걸 그거, 그거 그러면 주님 이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그 사랑을 베푸셨으니까 어쓸할수 할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우리는 논제하고 정죄할 그런 여유가 없어요. 자신을 살피고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일만 남아요. 그거에 대해서 탄식을 해야지 한가 하니까 다른 사람 논제하고 정죄하고 그거 그 마귀에게 다 넘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뭐그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경외하는 것은. 존경하고 두려 공포감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외경심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그 그,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그그 그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올릴 지으셨잖아요. 디도서 디도서에 나와 있듯이 그.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그 주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주님의 의지에 순종한다 주님의 의지에 자기 의지를 내려놓는다 그러니까 루터는 로의 의지라고 했는데요 그게 거듭난 사람들의 의지예요 자기 의지는 없어지고 옛사람의 의지는 없어지고 새 사람의 의지를 쫓아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에 그것은 계획과 그 경영이 목표하는 거잖아요 그 그걸 이루는 일이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모였을 때나 흩어졌을 때나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이게 적극적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살아 아, 내가 거듭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면 이게 다 체념하고 스스로 무법주의자로 스스로 율법주의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그런 사람도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만들잖아요 <웃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의를 믿는 믿음 그 달락 그 중간에 보면 그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과 은혜로 오신 뜻을 내가 믿는다 그것을 믿는가달게 비록 지금은 내 그릇이 작아서 그 크신 뜻과 목적을 알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선의로 행하신 것을 믿는다. 그런 거로 말씀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알아야 하겠다, 알아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이니까 알아보지 않고 그저 좋겠다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인은 마귀도 안 되니까요. 마귀도 알아요. 아는데 할진 아, 않아요. 그렇게 해서 그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그, 음, 그 토대 위에서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거룩한 본의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지음받은 사람의 마땅한 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정체되어 있지 않잖아요 생명은 반드시 장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 생명의 신비는 창조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사실을 터득해가고 자라가는 겁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의지를 그것을 행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웃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도록 그 하시기 때문에 그 그것, 그것이 주님의 그 목표이기 때문에 단순히 출발점에 머물러 있지 않고. 목표점까지 나아가려고 하는데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저 천당만 가겠다고 하는 욕심을 가진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천당만 가겠다고 욕심 부린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열매의 행실이 있어야 된다 행위가 없이, 행, 행실이 없이 그, 그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좋은 나무가 없는데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만 맺는 거죠 행실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한 목적적으로 살아가면서 선택된 존재라는 걸 확정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확정하고 본인이 확신을 갖고 내가 내가 할수 없는 내가 이거 분명히 내옛 사람의 성향으로 보면 할수 없는 건데 이거를 주의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할수 있게 됐다. 그것이 새 사람의 특저 특징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새 사람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거. 이전에는 내 입만 챙겼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데서 뛰어넘는 거죠. 내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또 굶기도 하는데, 그것도, 그것보다도 더 초월을 된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이제 그거는 옛사람으로서는 도무지 발휘할 수 없는데, 새 사람은 그런 성향을 발휘한다. 그렇게 해서 그, 그 일에 능숙해지고 자라가는 거죠. 그냥, 아, 어느 한 구석에서 조용히 피난하고 있다가, 이런저렇게 살다가, 이거, 천국 간다, 이런 생각, 완전히 잘못된 거네. <웃음> 하와는 아, 우리가 여태까지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 마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니까 그래졌겠지 그렇게 체념을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그 동산의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게 한 것도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허가로 생각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수동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체념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것들이었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직물적인 그런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 뭐 독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인데, 아주 적합한 것입니다. 여기 또 하나의 그 조금 우리가 참조해야 될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요 단락에서. 가치 있는 것을 대할 때 그릇되게 종교적으로 신성시하는 태도. 말씀 우상에 빠지는 거죠.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참 기기묘묘해 하고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들은 그거 그냥 싸두기만 하고 아, 이게 좋은 거니까 함부로 다루면 안돼 하고 싸두기만 하고 좀 유식한 사람 있는 대로 파헤쳐가지고 야, 이거 대단한 거네 우리가 대단한 거 받았네 그러고 그 다음엔 없어요 인격적인 변화도 없고 관계적인 변화도 없고 그게 이제 아주 그릇된 태도다 그것이 꼭 체념하는 사람과 같, 같은 태도가 되는 거죠. 사실 식물 인간처럼 있어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그그 그 하나 의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분명그 식물 인간으로 들어오는 있어도 그렇게 다 나타낼 수 있게 하신다. <웃음> 특별한 경우겠죠. 그런데 멀쩡해가지고도 선을 포장해 갖고도 사단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신앙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해 놓고 주님이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그리 마없어서요 그래서 그 굉장히 좋은 소리잖아요 십자가 지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단아 그 하나님의 의지가 그건데 그걸 반하는 소리를 하는 인간적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지가 멀쩡하고 주님이 사도로 쫓아다녔는데도 마귀 소리 들어버립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이 안 갖춰져서 나는 못해 이렇게 말할 수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조건도 안 주시고 그 열매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주시고 이만큼 받으시면서 다 받으신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그런 것을 악용해서도 안 되고 뻔뻔 그런 거에 대해서 뻔뻔해서도 안 돼요 여기 이제 그런 체념으로 몰아가는 그릇된 신학사상들이 나와 있는데, 바르트하고 에밀 브루노에 대한 내용이 끝부분에 나옵니다. 그 바르트도 왜, 바르트가 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깨닫지 못하면 성경은 나무토막에 불과하다. 내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도 없다. 굉장히 실존적인 에밀 브루노는 그 좀이 이 양반도 대단한 분이에요 에밀 브루노도 스위스 출신인데 줄리 출신인데 이 사람은 칼빈주의하고 주인글리 영향을 굉장히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고 지식으로 만난 사람들은 이단이다 그랬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다 알게 된 지식이 아니면 그냥 관념으로 알고 있는 지식을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단이라고. 굉장히 그럴듯하죠. 그런데 이 사람도 그 이제 이실천주의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항상 자기 중심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현대인의 생각에서 또 창세기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아담 사건이 초 역사적인 일이다. 이게 어떻게, 이제, 아담 이후에 가인이 있었다 간서, 뭐, 어떻게, 그, 혼인하게 됐나, 뭐, 그러면 가인이, 이제 아담 이전에 또 다른 사람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 별 의구심들이 다 생기잖아요. 분명히 그안 보이는 기간 동안에, 그,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한시적으로 끈신 상간을 허락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내용, 가리신 내용은 그 자, 자기들이 임의로 해서 그래갖고 이것은, 아, 이게 분명히 어떻게 가인이 나가서 여자를 만나서 혼인을 하나? 이게 말도 안된이 현대인의 이 과학적 사고로 현, 자기 이 입장에서 그, 그 사, 저기, 창세기에 나타난 날, 날에 대한 오해, 시간에 대한 오해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 실제적인 사건인데 그걸 신화적으로 보고 그 초역사적인 걸로 보면 이게 잘못됐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 월요일 아, 주일날 얘기했죠 선악과 생명나무는 진짜 나무라고 게시록에 나온 것은 상징나무 진짜 나무가 아니면 이건 신화예요 아담도 신화적인 인물 실제 인물이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을 굉장히 체념하게 하고 성경을 체념하게 만든. 이 그게 그게 이제 스스로도 꼬이는 거고 좋은 하나님 좋은 은사를 주신 것에 가지고 꼬이는 거고 스스로 사단의 그 스스로 사단에 그 구임에 넘어가는. 굉장히 그 좋은 말을 하고 우리가 그 이제 성경의 어느 부분을 본, 본 내용들이 있어서 그걸 존중해 줄건 있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위험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바르트도 그렇고 에밀프도 그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그 지식, 인격적으로 만나서 알게 된 지식이 아니면 참 지식이 아니다. 굉장히 그럴 듯하잖아요. 네. 사실 굉장히 경계가 되는 말이에요. 그 성경에서 분명히 주님은 인격으로 오셔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 그 허점들도 잘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을 찢어, 찢어 다 해부해서 그냥 사람의 글로 어 표만 하듯이 그냥 그런데 휘둘려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마지막에 보면 우리는 스스로를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정에서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심정에서 시작하는가?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선대하시고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은혜 주신다는 것을 믿는가? 이런 걸 진지하게 생각해 받을 수 없는 걸 받, 받고 할수 없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아 우리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추악하고 개인에 갇혀 있고 세상에 갇혀 있고 사단에 갇혀서 자기 정욕대로 조상,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대로 살던 존재인데 주님이 개시의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이 세상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나에 대해서도 좀 알아가고 인생의 목적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관도 그, 만들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동심 협력하고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고 이렇게 다다 다 죄인들이지만 맨날 실수하지만 그렇게 해야죠 여기서 뭐 어떻게 우리끼리 뭐 누가 높고 낮고 그런 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안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다그리도 안에서 하나고 더 많이 배웠으면 못 배운 사람을 섬겨야지 지배하고 군림하고 주장하고 그러면 안돼뭐좀 안다고? 그러면 안돼그늘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줬는데 요즘 잘못된 선생들은 자기 발에 입 맞추라고 한다. 이거. 자기 발에 입 맞춰주면 보장해 준다는 거죠. 대충 알고 있는 게참 문제고, 장성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고, 이 세상은 다제 멋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간다. 해롯과 빌라도가 자기 뜻을, 자기 정욕대로, 자기 그 정치적인 목적대로 행보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지금도 동일해요. 기도하겠습니다.